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능 좋고 가성비 좋은 마이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는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처음 잡는 느낌은 묵직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구성품은 아주 간단한데요 마이크로폰 베이스및 샤프트 마운트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묵직한 마이크로폰이 있고요. 상자를 열면요. USB 케이블, 그리고 마운트. 자, 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받침대가 나옵니다. 밑에 받침대가 마이크로폰 못지않게 묵직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천천히 조립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이크로폰과 거치대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USB 케이블을 밑에 하단에 연결 합니다. 나사를 풀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에다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USB 케이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2m 정도 돼요. 우선 컴퓨터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USB 포트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를 쓰기 전까지는 에코 MP1000이라는 마이크를 사용했었는데요. 을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거의... 이렇게 거의 가까이 입에 대고 말을 했어야 돼요 수음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큰소리로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을 해야지만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갔고요 에버미디어 AM310 이란 마이크는 지금 마이크와 제 얼굴과의 거리가 한 지금 한뺨반 정도 되거든요 한뺨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지금 평상시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아주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리는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마이크가 아니라 이 핸드폰에서 들어가는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의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핸드폰의 내장 마이크와 지금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에 소음되는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에코 MP1000과 에버미디어 310 에버미디어 AM310과의 차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에코 m p 1 0 0 마이크가 있고요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입니다 두가지 마이크를 비교를 할건데요 똑같은 위치를 놓고 제 얼굴도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일정한 톤으로 말을 했을 때소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로 놓고 아아 아, 됐습니다 둘다 똑같이 70%로 놓고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는 노란선까지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 m p 1 0 0 마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끝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보미디어 AM310 마이크를 끄고 에코 mp1000 마이크에서만 들어가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에코 마이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려서 깜짝 놀라셨죠 에코 mp1000 마이크를 킨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만 움직이지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놀람> 다음은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코 MP1000 마이크를 끄고요. 지금은 현재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두 마이크의 성능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다음은 핸드폰에서 녹음되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에코 mp1000 마이크의 경우, 설정창에 증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 속성의 수준을 누르면, 마이크 밑에 마이크 증폭이라고 있습니다. 10dB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현재 10dB로 올린 상태에서, 에코 mp1000 마이크를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에코 mp1000 마이크에 에코 mp 1000의 경우 지금 마이크를 킨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중폭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코 mp 1000 마이크의 소리를 키우기 위해 중폭을 시키면은 소음이 들어가게 되고 노이즈가 심해집니다 에버미디어 am320 같은 경우는 자체에 중폭 기능이 있어서 소리를 중폭을 시키고 주변 소음은 잡아 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측면과 후면의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전면의 120도 각도의 소리만 수음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압축된 소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은 깔끔한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거의 입이 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실 겁니다 ASMR 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뒷면에 보시면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나서 이 위에 버튼을 PC쪽으로 돌리게 되면요 컴퓨터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중량은 468 플러스 마이너스 5그램 정도입니다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항은 usb 2.0 포트 이상이고요 윈도우 10 8.1 7 또는 맥 os9x를 사용하시면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핸드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버미디어 am310의 장점이 설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이버 설치 없이 그냥 꽂으면 바로 인식이 되고요 단방향 마이크를 채택해서 AM310에 적용된 카디오이드 패턴은 마이크 앞에 사용자 음성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측면과 후면에서 원치 않은 소리를 차단합니다 미석이나 앰프가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맑고 선명한 소리를 잡아 냅니다 뒤에 이어폰만 꽂으면 대기시간 없이 쾌적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앞에 보시는 헤드폰 볼륨 조정과 볼륨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램프가 켜지면서 음소거가 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마이크인데요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는 보컬과 악기의 소리를 섬세하게 레코딩 할수 있는 미드 레인지 주파수의 최적으로 튜닝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를 구매하시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좀더 고급진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만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인식이 됩니다. 핸드폰에 AM310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장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제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310 마이크에 연결되는 연결 케이블입니다. 여기다가 핸드폰용 C타입 변환 젠더를 꽂겠습니다 핸드폰에 연결하겠습니다 젠더를 이렇게 이 반대편은 마이크 에다꽂겠습니다자 연결을 하자마자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연결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내장 마이크로 수음을 했을 때는 그래프가 절반 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플로 거의 들어가고 있죠 수음이 엄청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에버미디어 AM310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한번 빼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마이크 뒷면에 이어폰으로 소리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PC와 모니터가 있는데요. 모니터 쪽으로 버튼을 돌리고 나서 이어폰을 꽂으면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연결해서 을 실시간 방송도 해봤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인데요 자 지금 핸드폰에 에버미디어 AM310 이라는 마이크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 마이크의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굳이 찾는다면 가격이 14만원대로 조금 비쌉니다 타사의 전문가용 마이크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지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거치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이크는 am310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거리를 어느정도 띄웠냐면은 지금 한뺀반 정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주 가까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ASMR 성능 좋고 가성비 좋은 마이크를 찾으신다면 에버미디어 AM310을 추천합니다